어. 가장 중요한 건 담당자예요 한번 지금 가입했다 그래서 100세까지 90세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하잖아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4발로 네 병원에 직접 가시면 협심증.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시면 급성신문 경색. 그래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까지. K사랑 준비를 하시면 3천만 원까지.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에 대해서 니즈가 요즘 많으신데 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조금 금액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8만 원 초반대 이런 구성으로.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조성호 지점장님 모시고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어른이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지점장입니다 어른이보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린이보험은 어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 사이라고 이제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인보험은 우리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셔서 대략적으로 회사마다 다르지만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어린이보험은 0세 태아보험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어린이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15세부터 30세까지는 그두 군데 다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네 맞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제 28세 29세 30세 이세 나이가 이제 가장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이 세대들이 참 스마트한 것 같아요 주요한 특징들이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은 또그 이상의 뭔가의 가치에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렉트 시장이 되게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하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이렉트를 많이 선호하셨는데 오히려 요즘 2 30대 고인들께서는 전문가들을 찾고 상담을 받아서 본인과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가입하는 건수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사실 보험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 어떻게 관리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의 혜택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응.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시는 굉장히 스마트한 세대가 지금의 20대, 3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담시에 가장 많이 하시는 베스트 질문이 좀 있다면 일단은 성인보험이랑 이제 다르게 뭐 감액기간적인 부분이나 면책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보험과 성인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 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가액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성인 건강 보험 대비해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어 포인트로 좀 뽑자면 두 가지. 가맥 기간과 면책기간 보험료적인 측면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두 가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게 네. 꿀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보적인 측면의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부 분들이 어, 어린이보험에서도 20세까지냐 30세까지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암 같은 경우는 1억 5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유사암, 갑상선암 이런 암들도 2천만원까지 그리고 환도를 하향으로 정해 놓은 특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질환 같은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회사들이 이 1천만원으로 한도를 두는 경우도 또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서 2천만원까지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음, 음. 보험료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1000만원당 몇백원 정도 많이 나게는 뭐 천원까지 이 티켓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합쳐지면 1, 2만원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아, 보험사마다? 네네 맞습니다 아, 보험사. 그럼 성인보험 대비해서는 어린이보험이 훨씬 더, 훨씬 더 저렴하죠 음. 근데 이제 또 특정 회사는 반대로 더 어린이 보험 이 비싼 회사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들어가는 상품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음. 뭐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인 보험보다는. 많이 저렴하다 그럼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남인면제가 있는 상품과 남인면제가 없는 상품 조금 더 주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보험과 다르게 어린이보험은 남인면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라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일 때 후유장애일 때 남인면제가 되면 어린이보험은 50% 이상일 때 남인면제가 또 되고요 그리고 뇌졸증이 아니라 뇌혈관질환일때 나입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입면제의 폭이 넓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왜냐면 나입면제서유가 발생하면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보험료를 계속 부담을 한다는 라 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입면제 기능도 꼭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좀 세워드리면 성인보험보다는 납입면제가 있는 어린이보험을 선택하시는 게네좀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에서도 납입면제 특약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음. 몇천원을 더 내시더라도 납입면제는 필수적으로 음. 왜냐면 납입면제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권이거든요 음, 음, 네. 네 그래서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험잘 가입하는 방법 필수담보 네, 니가 그러니까 있다면 어떤 단보가 있을까요? 성인보험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 암, 신장, 뇌 이렇게 구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르게 3% 이상일 때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수술비까지 음. 네. 거기까지 딱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배상책임 특약은 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네. 딱 그렇게까지만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암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암에서도 우리가 종류가 많이 나눠져요 뭐 유사암이 있고 생식기암이 있고 일반암이 있고 고액암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식기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구성되어 이 있는 상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음. 특정회사는 이 부분이 소액암으로 또 빠져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유사암인 부분인데요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이런 암들이 유사암인데 한도가 좀 많이 낮아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상품을 한도를 높여버리면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천만원, 이천만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음.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이천만원 조금 더 욕심내시면 몇 천만 원까지 지금 3천만 원까지도 할수 있는 플랜이 있는 거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이제 고해감이라던가 일반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유사함이라던가 소해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뇌에 관련된 뇌 진단금은 어떤 구성을 좀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고객들 증권을 많이 보면 나 3대 진단비 잘 가입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대부분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신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장이 너무 약한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뇌 쪽에도 여러 가지의 뇌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범위가 약한 부분이 뇌출혈입니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뇌경색이고 뇌출혈과 뇌경색은 합친게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가장 범위가 넓은 부분을 뇌혈관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진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려면 뇌혈관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비에서도 관혈이나 비관혈에 이게 따지는 수술비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처럼 관혈, 비관혈 따지지 않고 다 지급해주는 수술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손해가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제 심장 네. 관련된 부분들 담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 쪽 질병에서도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걸리기 희박한 질병은 급성신근경색입니다 음. 그 다음에 심장질환의 70% 차지하고 있는 협심증의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스탠드삽입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 확장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하잖아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도내 네 발로 병원에 직접 가시면 협심증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시면 급성심근경색 쉽게 설명하면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왕이면 신장 쪽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신장 질환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논란이 될 만한 후유장애 네. 네. 저희 보험연구소에서는 특히나 이 어린이보험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후유장애를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담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아직 후유자는 뭐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온라인 매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네. 저도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좀 많이 찾아 보면. 후유장애는 필요 없다 3대 진단비랑 수술명 구성을 해라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접해요 근데 후유장애라는 게 어렵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해후유장애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하는 편이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직업군에 따라서 상해후유장애 또는 질병후유장애는 많이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디스크 수술만 하셔도 뭐 10%, 15% 또는 심한 디스크일 때 20%까지도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고인들 선입견 때문에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장애만 생각들 하세요 근데 허리 디스크 수술만 하셔도 10% 20%의 장애가 나온다 음.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는 있지만 디스크 진단비는 어느 보험회사도 없잖아요 맞아.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후유장애 특약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면 사실 이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담보예요 네, 가성비를 맞아. 따져봤을 때 그때 가서 필요한 담보긴 한데 음, 너무 비싸니까 네.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뭐 진단금보다 더 비쌀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고려해 보실 만하지만 이 어린이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좋은 담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녀분들 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증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이 자녀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근데, 정작, 어머님 거, 아버님 거는 잘 되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자녀만큼 어머님, 아버님 보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 드리거든요. 요즘 최근에 홈쇼핑이라던가 아니면 TV 보험 관련해서 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이런 걸로 가입하신 보험을 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네, 사실. 맞아요. 음. 이분들은 거의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뇌출혈, 뇌, 급성신근경색 네.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신 분들 많잖아요 고객님들 증권을 보다 보면 뭐 특정 회사에 뭐 대부분 다 2, 3만원대 보험료로 여러 개가입하신 저희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텔레비를 보다 보면서 현혹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암은 1억, 2억까지 준비되어 는 있으시는데 물론 갱신형으로, 뇌쪽이나 심장쪽은다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또 2, 3 0만원또 비싸져요 맞습니다. 저렴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장 내용은 많이 약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서 좀 고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은 보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랑 가장 큰 차이가 담당자에게 보상을 받냐 못받냐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고객님들이 어플로 앱으로 보험금 접수를 하세요 저는 절대 어플로 청구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플을 만들었다고 라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음. 왜냐면 어플로 통해서 보상 담당자랑 이렇게 돈을 지급을 받았을 때, 이 과연 이 금액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100% 받았냐. 음. 고객님들은 사실 계산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내가 만약에 뭐 진단비 뭐 천만원, 이천만원, 이건 누가 봐도 쉬우니까 뭐알 수는 있는데,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각각 항목에 따라서 계산을 거쳐서 이제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대충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면 맞구나 잘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그런 걸다 따져보면 누락 금액이 있어요 저희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실 이달의 어른이보 뭐 추천상, 추천 플랜 네. 네. 2월달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K사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원래 K사가 2월달까지만 15% 할인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가 내려왔는데 3월달 한 달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K사가 이제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요. 높은 보장을 선호하겠다. 그러면 기사. 또는 N사를 조합으로 하셔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한 군데 회사만 준비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유사함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에 대해서 한도가 천만원까지 밖에 구성이 안되세요 근데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특별하게 높이고 싶으시면 뭐두 군데 회사 많게는 세 군데 회사까지 조합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K사만 준비하신다고 라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는 있으세요 대신 뭐 혈관질환이나 유사함에 대한 부분은 한도를 조금 낮게 부장을 하실 수 밖에 없다 음. 그럼 케이스 하나만 했을 때 보험료는 언제?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아. 네 5만원 전후로 알차게 구성합니다 어... 그러면 k 4 플러스 d 4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d 4가 아무래도 업계에서 지금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매해 지급으로 가장 인기가 많아요 또 유사암이나 혈관 질환이 k 4에서 조금 한도가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d 4를또 구성하시고 을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7만원에서 8만원대 음. 비갱신으로 음. 이렇게 이제 준비하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장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거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플랜은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각각 2천만원 그리고 수술비는 일종에서 5종 수술비 500만원, 1000만원 정도 구성을 하시면 대부분 7에서 8만원 정도 가장 베스트한 그림의 보험료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이 정도의 구성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N사, 요즘에 저희가 N사 잘 추천 안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N사가 파격적으로 한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음. 그래서 유사함 같은 경우는 뭐 2천만원까지 K사랑 준비를 하시면 3천만원까지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에 대해서 니즈가 요즘 많으신데 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조금 금액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8만원 초반대 이런 구성으로 준비해 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되게 이 K사 15% 할인을 적용받으면서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너무 파격적이죠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21세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성인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좋고 보험료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납입 면제라던가 감액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그리고 꼭 구성해야 되는 3대 진단비 플러스 뭐 후유장애 네. 네. 그리고 이달의 추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여력이 5,6만원대를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K사 하나만 네. 그리고 7,8만원대를 좀 까지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K사 플러스 D사 네. 네. 그리고 내가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암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집중 보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에서 9만원 사이에 K사 플러스 n 4를 네. 고려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고 상담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드린다면 저는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험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확률적인 게임이잖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보험을 전문가들한테 비교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 노후나 내 미래에 대해서 저축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음. 가장 중요한 건 담당자예요 한번 지금 가입했다 그래서 100세까지 90세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을 좀 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담당자한테 관리를 받으시면서 쭉 같이 이어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보상관리부터 시작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꼭 만나시라고 네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초년생들, 30대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중신보험을막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쭤보면 어, 누구 주변에 정말 믿는 언니, 형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그리고 이거 저축하기에도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시킨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을게 좋을까? 어,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왜냐면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직장인분들한테 너무 큰돈이잖아요 앞으로 내야 될거 20년, 30년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아니다라고 싶으면 과감하게 저는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감액, 부분 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좀받아보심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해지하시라고 말씀니다 왜냐하면 저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건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저축의 재테크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가입 목적을 정확하게 고려하시고 저는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 가지고 그 보험설계사분들이 진짜 많이 맞아요 저도 얼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루종일 그분거막다 비교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카톡을 딱 저장을 했는데 음. 어느 회사에 보험설계사이시더라고요 아,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신입이어서 몰라서 음. 저의 이제 상담 스킬이나 이런걸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저 신입 때 그런 모습들 생각이 나고 해서 상담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어디 소속의 어떤 설계사다 라고 저는 밝히고 연락을 주시면 오히려 제가 그거에 맞게 또 상담을 드리고 노하우도 알려드리긴 하니까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전문가님들의 그 영상 퀄리티라던가 네.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많이 보시고 어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 어떤 원수사의 수장이라고 하신 대표님이 어전 직원들 봐라 아. 아네 이렇게까지 하셨대요. 그만큼 깊이 있게 어떤 담보적인 부분이라던가 고객님들한테 기준을 세워드리는 걸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진짜 많이 보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전문가님도 그냥 이걸 얻으신 게 아니고 막 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 빙산의 일각 같은 네. 네. 가이드를 보여드리는 거지 속이지 마시고 애초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네. 네. 하면 채원자님도 뭐 저랑 비슷한 보겠지만 음. 그분들이 배워가셔서 이 보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정기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조통원 팀장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솔직하게 연락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배워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도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100%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99%까지는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